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신형 자동 변속기어 모터 H700을 소개합니다. 오케이. 이 신형 허브 모터는 32Nm 최대 토크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250W 전격 출력을 내주는 캐주얼한 경량 모터입니다. 듀얼 리단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랭크 암에서 체인을 사용한 스프로켓에서 회달 동력 전달이 가능하며 일단 기어에서 시작해서.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서 2단 기어로 자동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내장 기어는 깨끗하고 스타일러시한 시티바이크에 적합합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해서 부품 개수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기어는 저속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2단 기어는 페달링이 빠른 속도에 도달하면 라첫시 펴지게 되는데 이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H700 드라이브 시스템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어 변속 없이 편안한 페달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허브 모터 시스템은 시티 바이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4인치, 16인치 미니 전기 자전거에 사용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며 이제 새롭게 출시하는 고급 미니 전기자전거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